오늘 라바 진행을 맡게 된 피오떼의 본사 프로 에듀케이터 오드리이고요.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뉴트럴 가든이라고 해서 뉴트럴 컬러,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워터풀, 그리고 제스타터 사용을 해서 조금 입체감 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꽃 바탕 컬러는 뉴트럴 래쉬 앞에 여섯 가지 컬러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반차가 음 생기게끔 조금 컬러를 쌓아 올려서 조금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활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뉴트럴 래쉬, 워터풀 이렇게 다 활용을 할 거예요. 오늘. 먼저 요 가장 기본 컬러가 시작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손에 올라가는 거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할 컬러들, 바탕 컬러들은 유 튜트럴 애쉬 앞에 여섯 가지를 바탕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 쉐비로즈 컬러로 바탕 컬러 사용을 할 거예요. 바탕 컬러는 요 쉐비로즈 사용을 할게요. 요 쉐비 로즈 컬러 원콧 먼저 진행을 할게요. 요 애쉬나 뭐 여름에 포지타노나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다고 좋아하시는 원장들, 원장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요 애쉬 라인은 사실 앞에 이렇게 여섯 가지는 뭐 계절감 상관없이 활용하시기 좋은 컬러감이고 뒤에 컬러들은 이제 조금 요새 이제 음 주말부터 쌀쌀해진대요. 이제 좀 쌀쌀한 바람이 불면 또 진한 컬러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딱 활용하시기 좋은 컬러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애쉬 앞에 세 가지 핑크 라인은 조금 연령대도 상관없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컬러여서 팬포트만 깔끔하게 하셔도 너무 컬러만으로도 아트가 필요 없는 그런 색감들이죠. 많이 아티하고좋더라고요 음. 가을 컬러 많이 없었는데 개인 뜻, 가지고 있는 같은 컬러인데 왜 이렇게 보면 달라보이는 건지 이더거더 예뻐 보여요 <웃음> 더 예뻐 보여요 오늘 조명을 많이 설치해 주셔서 얘네가 조명바를 잘 받나 봐요 이렇게 두코딸 거고요 그리고 사용할 컬러들을 조금씩 덜어볼게요 먼저 스탠다드 블랙 사용을 할 거고요 블랙하고 화이트 두 군데 덜어줬는데요 하나는 제 스타터에 풀어서 사용을 할 거고 하나는 그냥 라인 그릴 때 사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덜었어요 그리고 제 스타터 저희 항상 아트 할 때마다 사용하는 제 스타터 오늘은 조금 수채화 느낌으로 활용을 할 거라 이렇게 나눠서 덜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젤 스타터 활용을 해서 조금 수채화 느낌으로 틴트 느낌으로 활용을 할 때는 미경화를 닫고 활용하시는게 을 경계가 더 깨끗하게 더 선명하게 어, 자국이 남기 때문에 미경화를 살짝 닫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아트 시작을 할게요 먼저 제이스타터를 풀어서 블랙에 먼저 풀어서 사용을 할 건데 요 브러쉬는 이렇게 생긴 좀 통통한 새필 브러쉬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이스타터 흠뻑 넣이셔서 블랙에다가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농도는 발색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농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바탕에 있는 꽃잎 먼저 표현을 할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휘발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휘발이 되죠 그래서 바탕이 이렇게 블랙으로 조금 나뭇잎이 깔려있는 느낌으로 활용 먼저 바탕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꽃잎을 그려서 조금 겹쳐있는 느낌으로 꽃잎이 쌓여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휘발이 되면서 음, 타라시코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휘발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빨리 휘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다리거나 하지 않으셔도 간 빨리 단축이겠죠? 이렇게 사이드 부분도 이렇게 기다려주면 금방 휘발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큐어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는 30초 큐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바로 꽃잎을 그리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단차를 쌓아서 깊이감을 주고 싶어서 이 오즈탑으로 살짝 오버레이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미경화가 남는 피오테의 오즈탑으로 한번 가볍게 오버레이 해주도록 할게요. 오즈탑 같은 경우는 제형이 맑은 그런 제형이어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마블 컬러가 예쁘게 풀어지는 마블 할 때도 활용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뭐 밑에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버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자체로도 광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실 때도 탁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오버레이 원콧 한번 해줬고요미경화 한번 더 닦아주도록 할게요 네, 제이스타터는 타 브랜드 젤들하고도 같이 사용하셔도 되세요 네 하지만 되도록이면 발색 좋은 젤을 사용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그 젤의 알료의 양이나 뭐 점도나 그런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파악을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스탠다드 화이트 사용을 할 거고요. 스탠다드 화이트 사용해서 이제는 내가 올리고 싶은 꽃의 밑바탕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꽃 구도 잡을 때는 브러쉬가 지금 일자로 이렇게 고다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브러쉬 모양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꽁 하나 찍어주시고 약간 별 모양? 그냥 브러쉬 이렇게 중간에만 살짝 눌렀다가 빼주시고 이거 자체로 그냥 휘발되게 해두면 타라시코미 같은 그런 틴트 같은 느낌으로 그대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젤 스타터 풀어서 농도 봐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또, 금방 휘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톡도.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꽃잎도 잡아주시고, 저는 이거 작업을 할 때, 좀 전체적으로 꽃잎이 다꽉 차있는 느낌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도 비어있는 부분, 자, 꽃잎으로 채워서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도. 꽃잎 하나.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위쪽에도 세개 작업해주시고, 지금 이 양쪽, 대각으로도 또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도. 다른 각도로 들어오는 꽃잎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브러시 모양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살짝 눕혔다가 떼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금방 잡히죠 저는 워터풀을 활용을 할 건데요 워터풀 퍼플이랑 브라운 사용을 할 거예요 어, 브라운은 계속해서 다른 컬러 조합에도 항상 들어가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바탕 컬러가 어떤 컬러냐에 따라서 그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동떠 보이지 않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퍼플이랑 브라운 사용을 할게요 네, 지금 밑에 사용한 컬러는 블랙이랑 화이트인데 젤 스타터를 풀어서 사용했습니다. 네. 네. 젤 스타터를 이렇게 컬러랑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젤 스타터가 휘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컬러를 굉장히 곱게 잘 풀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경계가 깔끔한 게 휘발이 돼서 이렇게 타라식품이 게임으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원래는 음, 이제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죠 워터풀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퍼플이랑 브라운 요렇게 워터풀 두 가지를 덜어줬고요. 여기다 똑같이 데스타터를 사용을 해서 풀어줄 거예요. 근데 이 워터풀 자체도 맑게 올라가는 편이어서 밑에를 많이 가리지는 않는데 약간 제형의 느낌이 달라져요. 얘를 제스타터를 풀으면 조금 더 물먹은 수채화 물감처럼 표현이 돼서 음 그냥 활용을 하셔도 괜찮으시지만 저는 워터풀의 제 스타터를 이렇게 또 풀어서 조금 더 물먹은 수채화 물감 느낌으로 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에 있는 꽃두 개는 퍼플 컬러, 이렇게 반대 대각으로 있는 꽃잎은 브라운으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안쪽으로 조금 음, 컬러감이 더 모여 있는 게 조금 더 꽃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먼저 원콧에 진행을 하실 때 그런 용도를 활용을 하시기가 어렵다 하시면 콧대 한번더 중심을 진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브라운이 어, 뭐 마블, 호박석이나 대리석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브라운 시럽 컬러이지만 이렇게 꽃으로 표현을 했을 때도 너무 예뻐요. 뭔가 약간 드라이플라워 같은 살짝 빛바랜 그런 꽃잎 느낌이라 색감이 너무 예뻐서 브라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 해서 한번더 큐어를 할게요. 특히나 저 브라운이 들어가면 음. 가을 느낌이. 와, 변해요. 뭔가 봄봄 했다가 저 브라운이 들어가면 막 가을. 갑자기 음, 가을. 네, 가을. 이렇게 해주고 저는 퍼펙 컬러를 중앙에다가 한번더 작업을 해줄게요. 이때는 워터풀 블랙이 있으신 분들은 블랙 활용하셔도 좋으신데요. 지금의 이 꽃의 경계는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화이트 라인으로 다 또렷하게 잡아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색감을 얹어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브라운 쪽도 한번더 큐어할게요 이제는 네,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 스탠다드 화이트 아까 덜어둔 스탠다드 화이트 사용을 해서 이제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라인은 좀 꽃잎의 양 끝부분을 두껍게 통통하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중앙 부분을 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라인 자체만으로도 입체감이 있도록 생기도록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브러쉬 끝을 양을 조금 넉넉하게 떠주셔도 돼요 먼저 꽃잎 하나 표현하는 걸 이 중앙 부분은 이 꽃잎 결을 살려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조금 라인이 없으면 좀 흐드러지는 느낌이고 라인이 생기면 조금 더 또렷해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라인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 얇게, 양쪽 끝은 도톰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양쪽 끝은 도톰하게, 중앙은 얇게, 꽃 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꽃술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꽃술도 꽃잎 방향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주게 진행을 해주시면. 근데 이제 손에 진행을 하실 때는 음, 작업을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한 번에 꽃잎 그려주시고 한 번에 채색하시고 그리고 한 번에 라인을 그려주시면 사실 팁에 그 하는 건 훨씬 더 빨리 끝나실 거예요 저희 퓨어드폴리시가 굉장히 고정력도 좋고 발색도 좋잖아요. 저희 항상 하듯이 그냥 이렇게 폴리시 자체로 라인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은 라인젤로 해야 깨끗한데 상앙이더 도톰하게. 이렇게 해서 30초 큐어를 할게요. 이렇게 라인 작업을 해줬고, 저는 여기에다가 아트에는 머뭐 레터링 스티커도 붙여줬고, 뭐 라인 작업을 해도 되고,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스티커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어, 레터링 스티커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 미경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까 사용했던 오즈탑 한번더 오버레이를 가볍게 해주고 미경화를 닦아내고 스티커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이 오즈탑이 조금 맑은 제형이어서 두께감이 많이 쌓이지가 않아서 중간중간 아트 사이사이에 껴서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가볍게 오버레이 해주고 30초 큐어 할게요. 이렇게 오즈탑 미경화. 이 크지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지금 이거 자체가 조금 아트가 색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좀 블랙으로 깔끔하게 포인트를 하나만 넣어주는 게 좋아서 노트 공책이나 뭐 노트 다이어리 꼭 패턴 들어간 음... 그런 거 같아요 요렇게 음... 해주고 로나이프 탑, 어디션 탑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냥 요런 사각 프레임 스티커 활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 먼저.